어, 아, 훌륭합니다. 아, 저눈 네! 아, <목소리> 야, 왜맞추고거 그래. <목소리> 선아는, 선아나 성인 뭐야? 김, 네. 김선아. 김선아 한번 다섯 번 하자. 김선아! 김선아! 김선아! 김선아! 김선아! 야! <목소리> 야 아, 이 방송이 보는 거보다 실제 와서 하니까 더 재밌네요 이게. 아 여기 우리 감독님이 계좌번호를 남겨줬어요 왼쪽에. <웃음> 뭐 그것 때문에 외친 건 아니에요. 네. 어느 분도 왼쪽에 보면 우리 후원금 뭐 치킨이라도 한 마리 먹으면 살수 있게 아 어, 우리 민선장이 보드람 치킨을 에이. 참 좋아해요 어, 뭐 네이버 가셔서 팽이 앞 주시면 주소 나오고 두 마리 시켜주실 분 있으면 현금으로 주기 싫다 아, 내가 현금은 좀 아깝다 하지만 민선장한테 쏘는 건 절대 아깝지 않다 그런 분은 우선 어, 후원 아, 받고 김정봉. 있습니다 김정 김정봉! 김정봉! 김정봉! 김정봉! <웃음> 아니 뭐한 명씩 다 불러줘야. <웃음> <웃음> 어 뭐안 뭐 되면 어쩔 수 없는, 없는 거고. 뭐. 김 김정봉은 누구야? <웃음> 아레이저 <아아 웃음> 아, 아니야. 아, 비야, 민정봉, 아, 비야, <웃음> 아, 아, 아, <웃음> 아, <피야>. 비야. <웃음> 야 좋아. 김정봉. 미치겠네 <웃음> 아. <웃음> <미치겠다>. <웃음> <웃음> 그래서 저를 통해서 지금 저한테 네. 지금 치킨값을 보내셨습니다. 아 치킨. 네. 그래서 꼭그 말씀을 드리라는 게 뭐냐면 아... 5만 원을 보내셨어요. 아... 이름까 한한 번에 이름 한 번에 옹성 만원씩, 김성 오, 다 다섯 번에서 5만원입니다 자, 어디 어느 쪽이요? 선아, 누나. 선아 밴드 한번 하죠. 선아 밴. <웃음> 아 멋집니다. 네. 아. <웃음> 아, 어,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인천 헤비메탈 중에서 블레이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음, 블레이지 아, 블레이, 블레이즈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김정봉 씨에게 받, 칩습니다 김정봉? 봉봉? 봉? 타이거, 타이거야. 타이거. 김정봉! 김정봉! 그리고 우선 댓글 한번 그건 하금정범이형이 얘기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요 동북아시아 최고의 밴드 블레이즈의 리더 어. 김정봉이 아니고요 이분이 자꾸 봉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김정범 형님께서 지금 10만원을 주셨는데 5만원을 반송해드렸습니다 지금... <웃음> 음. 그럼 또 김정범 또 해야되는 건가요? 아 잠깐만 우리 좀 얘기하고 김정범 님께서 <웃음> 아, <웃음> 당황하신 건가요 10만원에? 아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을 보내주셨는데 이건 아니다 우리는 5만원이면 된다 해서 아, 지현석씨가 다시 5만원을 썼답니다 블레이즈 김정범님 다음 시간에 한번 꼭 모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웃음> 다섯 번 외치겠습니다. <웃음> 김정범! 김정범! 김정범! 김정범! <웃음> 김정범! <웃음> 어.. 이민선 양 모셨는데 이게 이민선 양이 다이어트에서 저번에 치킨을 누가 보내주셔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웃음> 아 우리 안성수님 어, 소나기 안성수님께서 5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박을보내주니다 <웃음> 안성수 안성수 안성수 안성수 아 <웃음> 오늘, 아니, 딱, 오늘 딱, 오늘 딱두 시간만 하고 고기 먹으러 가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분더 계십니다. 아, <웃음> 김정훈 님께서. 5만원 <웃음> 이끌어 주셨습니다 외치겠습니다 김정우! 김정우! 김정우! 김정우! 아 감사합니다 정범위원이 5만원을 다시 보냈거든요 아... 그래서... <웃음> 야! 한번더 봐! 김정범! 김정범! 김정범! 김정범! <웃음> 어고고아 네, 네, 네, 네, 네, <웃음> 아, 네. 아, 다시 한번 트창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돈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완력이넘칩니다와 <웃음> 아, 어, 좋습니다 톤이 이 달라지셨어요 아, 목소리가 막 올라가네요 네. 또, 또 입금을 해주셨습니까? <,podfer> <Bowl 웃음> <웃음> <웃음> 댓글 읽을 때는 입금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웃음> 아 우리 매구매구님께서 아, 매구매구님께서 5만 원 이렇게 입금, 입금했습니다. <웃음> 매구매구매구매구매구매구로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구매구매구매구매구매구매구매구. 매구, 매구, 매구, 매구, 매구. 매구, 매구. 매구. 슬러시님이 선화밴드 응원합니다. 하다 후원 화면에 계좌로 보내면 될까요? 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웃음> 이런선 외칠까요? 아, 이게 잠깐, 슬러시 두 명님. 아, 선화밴드만 응원하지 말고, 우리 민선양 응원하라 우리, 이, 거 지금 시작은 민선양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희희희! 희희희하단 말이죠. 살고 싶은 선선님의 마음. <웃음> <웃음> <웃음> 치킨이라도 한 마리 더 사주고 싶으면 도두락! 도두락! 도라락 근데 진짜 돈 들어오니까 막 목소리가 <웃음> 다르네 <다른 톤이. 웃음> <웃음> 얼굴 비슷하게 되세요 어, 슬러시님께서 아, 구파메 라방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 선합밴드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노래하는 학생도 응원합니다 아 노래하는 학생은 음. 이선 민. 이민선. 음. 이민선. 거기 음. 아. 음, 예. 아, 때문에 네. 흥분했습니다. 플레이즈 네. 그 리더 이름이 뭐라고요 형님? 아, 까먹었어요. <웃음> 이민선 학생도 응원합니다. 이민선 학생 응원한답니다. 네. 그래서 후원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차한자씩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차 한잔 하실 돈은 아니고 우리 슬러시 두 개님께서 10만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여기는 이거 안 외쳐져요? 슬러시! 슬러시! 슬러시! 슬러시! 아두 <웃음> 개! 아! <웃음> 아, 아. 아. 오늘 한번한번또 여쭤보겠습니다. 아, 동초님은 어떠셨는지요? 그 저도 타 플랫폼에서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예, 예. 저희가 더 오래 한것 같은데 예, 예. 제가 오늘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웃음> 아 많이 배웠어요? <웃음> 네 보는 것보다 직접 않으니까 더재밌고요 펜션이란 과연 무엇인가 음...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머니 소중하고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돈만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근데 전 진심으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선화 밴드의 보컬 동천 씨와 기타리스트 지원석 씨 고등학교 최고의 보컬 이민선 양과 함께 했습니다